굉장히 장점이 많구요 다만 이제 제가 이제 청취하는 각도가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귀가 한쪽이 한쪽은 스피커 쪽으로 향해 있고 안녕하세요 공도아재 입니다 오늘은 제가 구글 홈 미니를 두개를 연결을 해서 스테레오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지금 보이시는 오른쪽에 있는 애를 사용을 했었는데 왼쪽에 하나를 더 샀어요. 요거 제가 살때 2만원 정도 줬거든요. 원래 가격이 한 2만 5천원에서 한 3만원 사이인데 무슨 이벤트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 왼쪽에 있는 거를 하나 더 샀고요. 그래서 요거 스테레오 연결을 해서 사용을 좀해 봤는데 음, 하나 쓰는 것보다 너무 장점도 많고 지금 구글 홈 같은 경우는 요거 윗그레이드 버전이 이제 구글, 호, 구글 홈이라고 또 있어요 제품이 요 제품은 구글 홈 미니 제품이고 구글 홈 제품이 있는데 구글 홈 제품이 지금 요렇게 생겼거든요 제가 또 소니 스피커를 하나 더 가지고 있는데 그 소니의 구글 홈이 구글 홈 어시스트가 되는 스피커가 있는데 요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요거 하나를 지금 구글 홈 미니가 한 5만원 6만원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잘 안나는데 요거 하나를 사느니 요거 두개를 사용을 해서 스테레오로 듣는게 제가 음악 듣기에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서 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저는 침대에서 뭐 영화나 음악을 많이 듣기도 하는데 그거 음악이나 뭐 영화를 볼때 하나로 듣게 되면 이제 그 소리가 한쪽에서만 들리기 때문에 너무 좀 이상하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어, 처음에는 아이패드 에어 를 사용을 했었고요 지금 여기 있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스피커가 한쪽에 있어서 그게 조금 안좋았어요 그래서 지금 요게 지금 여기 보이시는게 이게 아마존 그 10인치 태블릿이거든요 얘는 스피커가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쪽에 하나 있고 요쪽에 하나 있고 해서 이게 가격이 한 100불 안했던 것 같아요. 그때 불프 때 제가 구매를 했었는데 100불 이내여서 이걸 사서 아 얘는 스테레오 스피커니까 좀 들을만 하겠지? 라고 생각을 해서 했었는데 아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이유가 패드용 스피커라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물리적으로 이제 스피커를 작은 거를 쓸 수밖에 없고 뭐 소리도 지금 제가 누워있는 이 공간으로 나오는게 아니고 이 밑으로 나오기 때문에 소리가 좀 약간 먹혀버리는 현상 뭐 그런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요거를 사용을 할때 저는 구글 홈 미니가 기존에 하나 있어서 요걸 하나 또 연결을 해서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만 사용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또 스테레오로 안 들리는 거죠 저는 여기에 누워 있는데 이제 이게 스테레오로 들리지 않고 또 한쪽에만 들리니까 조금 약간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하나 뭐 살려고 알아보기는 했었는데 중고가 한 25,000원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요거 음 무슨 저기 뽐뿌 게시판 보다가 2만원에 파는 이벤트가 있어서 샀었고요 그래서 사용을 해보니까 너무 괜찮았습니다 지금 요 구글 홈 미니를 이렇게 침대에 두 개를 놓고 사용을 했을 때 장점은 첫 번째로는 이제 기존의 스피커들은 이제 이런식으로 이제 바닥에 놔야 되는데 바닥에 놓으면 침대에서 놀 수가 없어요 사람이 누워있고 뭐 왔다갔다 하고 지금 얘도 전원이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뭐 전원을 연결을 하기 위해서 조금 뭐 이렇게 뒤로 넘길 수도 있겠죠 뭐 근데 우선 바닥에 놔야 되기 때문에 위치가 계속 바뀌고요 위치가 바뀌면 이제 소리가 한쪽에서만 들린다든지 뭐 반대쪽에서 또안 들린다든지 뭐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, 이렇게 바닥에 놓는 것보다는 벽에다 거는 버전으로 좀 생각을 해봤고요. 그래서 벽에다 거는 애들 중에 뭐 가장 저렴하고 좀 들을 만한 애가 구글 홈 미니가 있었어요. 그래서 저는 구글 홈 미니를 하나 샀던 거고요. 음,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해서 뭐 음악을 좀 들었습니다. 이거 뭐 음악 들려주는 거는 뭐 이게 녹음기로 녹음을 하다 보니까 진짜 잘 들릴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지금 구글 홈 미니하고 요요 구글 홈 미니 스테레오하고 요거하고는 잠깐 그냥 비교를 해드릴게요. 그리고 뭐 음악이나 이런 거를 들었을 때도. 모노로 듣는 것보다 얘두 개로 스피커로 듣는 게 굉장히 장점이 많고요. 다만 이제 제가 이제 청취하는 각도가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. 그래서 귀가 한쪽이 한쪽은 스피커 쪽으로 향해 있고 한쪽은 스피커에 약간 이제 그 걸리는 위치입니다. 그래서 이거를 약간 구글 홈에서 세팅을 좀 해주셔야 돼요. 그래서 그거 세팅은 지금 구글 홈에 들어가서 네 저희 집에 안방에 스피커 세트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좌우 밸런스를 좀 조절을 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왼쪽에 있는 스피커는 왼쪽에 있는 스피커는 귀와 이제 직결이 되어 있고 가까운 잘 들리는 위치고 얘는 상대적으로 잘 안들리는 위치여서 얘가 더 크게 들리고 아 얘가 더 크게 들리고 얘는 더 작게 들리는 형태로 이제 좀 고거는 튜닝을 했어요. 네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 홈 미니를 두개 사서 이렇게 스테레오로 듣는게 구글 홈 스피커 하나를 사서 듣는 것보다 가격도 훨씬 저렴하고요그 다음에 소리의 질도 스피커가 이제 분리돼서 좌우로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생동감이 있는 스테레오 화면을 즐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가능하시면 스테레오 스피커를 구성하기 위해서 구글 홈 미니 두개 사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좀 추천을 좀 드립니다.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